치료했을 때 효과들이 있거든 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보톡스, 엑소좀 성장인자 등을 활용한 치료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커뮤니티에서 좀 어떤 분이 여성 탈모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엑스톡스 치료와 미녹시딜 정 저희가 미녹시딜 정 처방도 최근에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좀꽤 좋아졌어요. 꽤 좋아졌는데 이건 민옥시딜의 효과다. 엑스톡스 모낭주사 효과가 아니다 라고뭐 그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분이 주장하셨나 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여성 탈모에 있어서 특히 두 치료를 해보면 이녹세들의 치료 효과가 어마어마한 경우는 잘못 봤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낭주사 치료는 좀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이 치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분이 추가되고 왜 치료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지 어, 역사가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의심이 되게 많아요 의심도 많고 사실 탈모치료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맨날 효과가 있다고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논문이라는 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30점 받던 학생이 막 제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더니 과외를 해줬더니 32점이 됐어요 그러면 2점 오른 걸 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그3 0점이 학생이 32점 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30점인 학생이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과일을 받는다면 60점, 70점 정도는 돼야 좀 뭔가를 효과를 그러니까 봤다고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미경 사실은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미경적으로는 꽤 좋아진 게 보여도 환자분이 체감하는 게 없으면 그렇게 좋은 치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치료들 이제 보톡스도 그렇고 엑소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 성장 인자도 그랬고, 이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 제약회사 측이나 그 회사 측에 자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1 0 명에서 한이3 0명 째는 환자 분을 모아서 제가 테스트를 꼭 해요. 그래서 저희 뭐 직원들의 가족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뭐 저희 직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제약회사의 직원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 통해서 뭐 지하원, 자원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다른 치료를 다 배제하죠 다른 치료를 다 배제하고 딱이 치료만 받은 분 혹은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오랜 기간 예를 들면 뭐 탈모약을 쓰셨던 분이 있잖아요. 뭐 2, 3년 이상 탈모약을 쓰셨는데, 여기다 더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그러면 이 약의 효과를 우리가 오롯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좋지만, 어 부가적으로는 하나 정도 더해서, 어 오랜 기간 한 가지 치료를 받은 분은 이걸 더해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분을 대상으로 이 약의 효과를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치료만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녹시딜은 제가 처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조적으로 효과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좋아하신다 개성의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 0평 짜리 학생이 4 0평 정도 되는 거는 할수 있는 게미녹슬리 같아요 잔털도 꽤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탈로가 진행되는 성장기를 연장해 주면서 꽤 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효과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단독 치료 했을 때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옥세딜로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노낭주사 치료했을 때만큼의 효과를 본 분이 어 저는 사실은 잘 없어서 그분이 주장하신 내용을 사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해요 의학이니까 뭐 100%는 없죠 네,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 개인적인 치료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봤어요 제가 해외 학교에서는 몇분 근데 그것도 굉장히 흔하진 않은 사례라고 제가 어 얘기 듣고 어, 본건 있거든요. 시간이 많으시면 하나씩 해보셔도 돼요. 탈모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해보면 특히 갑자기 많이 빠지는 분들 그럴 때는 모든 치료를 다 해야죠. 모든 치료의 기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민녹시딜도 쓰고, 뭐 어, 피나스테리드도 쓰고. 모낭주사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어디서든 효과를 최대한 발하 라고 해서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머신건 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냥 다 때려 넣는 치료를 얘기하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급하지 않거나 아직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치료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미녹스딜 만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피나스테리드만으로 치료해보고 치료해보고 이것만으로 괜찮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아쉽다 하시면 이제 치료를 더해서 하는 그런 치료법도 하고 있습니다 미동 CD를 먹는데 탈모 치료를 꼭 해야 되냐 탈모 주사 치료를 꼭 해야 되냐에 대한 어, 답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